세팅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안 이상 여러분들도 공범입니다. 감옥에는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아뜨거 아니 뭔 아뜨거 뭔 소리야? 아, 어쨌거나 이제 선인장을 찾으러 갈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선인장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.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내려가서 먼저 가 있을게요. 어 여기 있는 선인장을 먹으면은 전투기, 칸잘리, 룬 잡아 여러 가지로 변신이 가능합니다. 아 물론 농담이고요. 토끼로 변신이 가능해요. 아하 음. 아니, 이마은 아니, 이마은 토끼가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 마이 갓. 토끼, 토끼 몇 마리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으세요. 토끼가 된 상태에서 목소리 들리나? <웃음> 오 마이 갓자 그렇다면 이제 토끼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뒷다리가 상당히 길고 앞다리가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끼의 특징이에요 토끼 같은 경우는 경사진 것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리막길은 못 내려온다고 해요 그리고 귀가 굉장히 귀여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는 시속 3마일 정도 실제 토끼는 굉장히 빠르지만 GT 밥비는 토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점프는 안 돼요 공격도 안 되고 어, 뭐야 뭐 하는 거야 좌클릭로 돌리시면 은 귀를 긁어요 이렇게 히드를 한번 타볼게요 만약에 타지면 은그타뜹니다 어? 보시면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날을 따라오라 제군들이야 자 토끼 제군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프로드 스타트 보시면은 오르막길을 상당히 잘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토끼가 쥐 같기도 하고 나름 귀여요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인간 세상에 왔어요 다들 참 조심하세요 살아서 만납시다 에라이 모르겠다 건너! 건너 건너! 조심해 조심해 조심! 조심.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성공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군들 아무도 안 죽었지 안돼 안돼 안돼 조심조심 이 밑으로 지나가기 자 잠시 휴식 풀좀 뜯고 가겠습니다 귀 한번 긁고 어 불났다 도망쳐 일단 이쪽으로 피해 도망쳐 산불났다 동물 친구들 죽으면 안돼 어아못 지나가네 어 왜왜왜왜 왜왜 사사살 살려줘 살 살려줘 살려줘 살사사살사사 아니 원래 인간이 이렇게 큰 존재였나 점프 안되고 오오 소리 낼수 있어? 여러분 제가 토끼의 오름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그 탐지 처음 알았어요 컨트롤 아 컨트롤 연타면은 하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. 이것이 바로 락스타의 디테일. 여러분들 견인차가 등장을 했습니다. 위로 올라야 되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. 판테기로 어 짝. 토끼들이 냅다 어? 머리 먹는 게오 왔다 바로 여기야 나이스샷.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들 재군들여기요 여기 편의점까지 갈 거야 편의점까지 안타 토끼 없죠? 가사님 가사님 안녕하세요 가사님. 표준을 습격하고 모든 당근을 획득한다 제군들이여 출발 자쪼로 들어와 자 보시면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당근은 있어 당근 여기서 당근을 찾아야돼 와 이거 책상 밑에 들어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드디어 과일코너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자 여기서 밥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1 2 3 4 5 토끼 오영제 탑승 완료 오오오 속도 빠르면 안돼요 빠르면 안돼요 요치저~~근 지적은...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저는 지금 인간으로 부활해서 왔고요. 토끼가 무려 네 마리가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주 그냥 귀엽구만. 어이 토끼 연습들 같은니라고 토끼 여러분들 여기입니다. 물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. 자 토끼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세요. 여기서 이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물이죠 물. 어 뭐야 죽었어? 스탑 스탑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 안돼 마, 가지 마, 가지 마. 가면 안돼 가면 안돼 멈춰 멈춰 멈춰 안돼. 아이고 안돼 이거 진짜 전 대원에게 알린다 목적지는 칠리아드 정상 인간 팀은 지도를 꺼주세요 저희를 찾으셔야 됩니다 레이더 끄시고 지도 끄시고 자 토끼 팀풀 스페이스 숨세요 어디든 출발 딱 여기 숨어 있으면은 아무도 찾지 못한다 이걸 누가 아냐고 이걸 이쪽으로 숨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아무도 못 찾는다 지도를 보시면은 토끼도 어차피 근처에 있고 인간 팀들은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. 소리 한번 내줄까? 발소리 들리는 것 같잖아 어디서? 근처에 사냥꾼이 온것 같은데? 이 근처에 인간이 있어요 지금 쉿 야이, 이런 제자가 돼 아니, 아니, 어떻게, 어떻게 찾았지? 찾았지? 인간팀 승리 여러분들과 한 판만 더 해볼까요? 2 1 출발하트 토끼를 잡아라 이 근처에서 멀리 못 갔을 거예요 지금 벌써 누구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찾읍시다 2킬 여기 100% 누고 있다 아닌가? 여기 아무도 없죠? 오늘은 맛있는 토끼구이 지금은 밀려꾼이 된거야 나는 생존자 지금 두명 남은건가? 여기서 토끼 찾는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안보여 진짜 3 2 1 사격 중지 사격 중지 토끼 어디 있었어요 어디 어디 아니 여기까지 왔었어요? 그 짧은 시간에? 아 토끼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안에 토끼가 있어요